네, 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동피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PS는 이제 실생활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을 이용한 택시를 호출할 때,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를 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때 등등 나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운전 중 가장 큰 장점은 GPS를 이용해 내 차량의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끔은 현재의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또 한참을 있다가 안내가 되는 바람에 난감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원인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압선 근처나 고층 빌딩 밀집 지역 차 안에 GPS 내장 블랙박스나 전자기기가 있을 때 그리고 금속 성분이 포함된 썬팅 반사필름의 시공으로 인해 GPS 위성 신호를 찾는 데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DIY로 GPS 수신감도를 높이고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어떤 원리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건지 짧게 알려줄게 인공위성은 모두 6개의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개의 위성만 있으면 현재 내 위치의 위도 경도 고도 등을 3차원 좌표값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번째 위성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야 그럼 이런 인공위성의 정보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에러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gps 수신 성능이 좋아지면 되겠지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그런 기능을 도와줄 제품인데 제품명은 보통 GPS 재방사 안테나라 불리는데 이쪽에 있는 게 GPS 수신기로 차량 외부에 설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건 GPS 송출기로 수신기와 연결해서 차량 내부에 설치를 할 건데 원리가 간단해. 외부 수신기에 의해서 받아진 위성신호를 송출기로 증폭을 시키고 차량 내부에 내장된 GPS 수신기에 다시 신호를 방사해주는 원리인 거야. 우선 설치를 하기 전에 차량 내에서 GPS 수신율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볼게. 지금 보고 있는 게 GPS 테스트 앱인데 막대 차트를 보면 GPS의 신호감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아래의 가로로 긴 그래프는 각각의 위성의 신호감도의 평균값이 수치로 나오는데 현재 위치에서의 신호감도의 평균이 26 정도로 나오고 있네 그럼 이제 GPS 재방자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후에 신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해볼게 먼저 내부 송출기는 본체가 스마트폰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좋고 송출기에는 USB 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잭이 달려있는데 마침 나는 전에 A필러에 USB 전원 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송출기를 여기 구석에 붙일게 참고로 좀더 깔끔하게 작업을 원하는 경우 퓨즈박스 안에 ACC 전원을 이용하면 되고 다음 외부 수신기는 내부 송출기와 최소 1m 이상을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검은 덮개 부분이 하늘 쪽으로 향하게 설치를 해야 수신감도가 좋다고 그래 나는 트렁크의 테일게이트 위쪽 지붕에 이쯤 설치할 거야 내부 송출기와 외부 수신기 배전의 커넥터를 연결해준 다음 연결 부위는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좋겠지 다음 앞뒷문 안쪽에 웨더 스트립을 분리해 배전을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트렁크 웨더 스트립을 분리해 수신기를 밖으로 빼내고 천정에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GPS 수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해볼게 막대그래프의 GPS 수신율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아래 신호감도의 평균 수치가 대략 41 정도로 나오니까 설치 전의 수치보다 감도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확실한 비교를 위해 GPS 재방사 전원을 껐다가 켜서 비교를 해볼게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어때 동티뷰? 확실히 수준일의 차이가 보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동하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또차 안에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GPS가 내장된 전자기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는 레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